저는 네일 관련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을 지날 때마다 꼭 듣게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야, 바로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안내음통입니다. 또한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리게 되면 계속해서 경고음이 나는데요. 제가 가끔 이용하게 되는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2020년 11월에 개통이 되었지만 전 구간의 최고속도가 100km로 제한돼 사실 조금 달리다 보면 가속단속 기준 속도가 너무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운전자는 카메라가 없는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리기도 합니다. 현재 제한속도인 100km는 1970년 7월에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된 시점에 정해진 것인데요. 자동차의 성능은 날이 갈수록 발달이 되었지만 현재의 속도 규정은 자동차의 성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속도로 제한속도 상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드디어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도 시속 140km로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곳이 어느 고속도로이고 언제부터 달릴 수 있게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TV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현재 고속도로의 제한속도가 정해진 1970년대 도로를 달리던 국내의 대표적인 차량들이 기아산업의 브리자 현대정토의 포니, 세안자동차의 재미 등이 있었는데 당시의 차량들의 최고속도가 160km 전후 수준에 불과했고 안전과 관련된 장치가 정말 미비한 수준이었어. 1979년에 최초로 국내 고속도의 로 최고속도의 기준이 마련되었었는데 그때의 법령이 현재까지 적용 중이고 설계속도가 100km에서 120km까지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지. 현재 출시되어 도로를 달리는 대부분의 차량들은 시속 200km 이상을 달릴 수 있게 되었고 안전에 관련해서는 첨단 장비들이 탑재돼 있어서 예전 차량들에 비해 자동차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또 도로를 건설하고 포장하는 기술 역시 무척 발달이 되었지만 아직도 고속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은 40에서 5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지 하지만 이미 완공된 경부, 제1, 2중부, 중부 내륙, 서해안고속도로 등은 애초 설계속도가 시속 120km 이하로 설계가 돼 건설이 된 것이고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보수공사를 해야 할 곳도 많게 때문에 현재의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할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한속도 조정도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지난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의 성능 향상과 운전자의 주행 실태 등 현실성을 감안해 고속도로의 설계 속도를 현재 120km에서 140km로 상향 조정을 추진했었다 그래. 참고로 시속 140km 이하로 달릴 때 운전자들의 불안 뇌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시속 140km를 초과하게 되면 불안 뇌파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않았다는 거야.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하고 국내에서 최초로 시속 140km의 설계속도가 반영돼 시범구간을 정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그 구간은 제2경부고속도로로 불리는 세종에서 포천까지의 128.1km 구간 중 안성에서 용인까지의 32km 구간에 우선 설계속도 시속 140km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그래 중공시점이 2024년 6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2년 후면 이용을 할수 있게 되겠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제한 속도를 높이면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 심각한 대기오염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제한 속도를 낮추려는 추세와 안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한 속도를 높이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저는 레이 네, 관련다. 수고했어 동치뷰.